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연말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 후! <웃음> 네. 이렇게 리액션 부자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리액션 부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웃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웃음>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어,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지는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 약간 쌀쌀했는데, 뭐, 건강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1월 말쯤이나 중순에서 말이 되는 시기가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저기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일본어로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에 네임카드로 자기소개 영상 올려놨으니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감사 표현할 때 읽고 2-3초 동안 쉬는 거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 올렸고요 그리고 쉐도잉 해도 되고 따라 속으로 읽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감사 표현을 직접 생각도 하면서 또어 직접 말을 들음고 그리고 보는 효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작용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 저의, 어, 닉네임, 그염마미소미소부자을 연마 연마 썼던 이유 같은 것도 나오고요. 간단 소개가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의 감사 주제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두두두두두두두두. 바로, 바로, 바로 빠밤! 네 썸네일에서도 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주제 한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한글의 주제,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많이 쓴 한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사 표현 많은데 그중에 추려서 10가지로 제가 뽑아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감사 표현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어준 세종대왕님께 감사합니다. 한글을 쓸수 있는 핸드폰 기능에 감사합니다. 한글로 사람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글의 우월함을 느껴, 감사합니다. 한글의 뛰어난 과학성에, 감사합니다. 한글날이 있어, 감사합니다. 한글을 바르게 써서, 감사합니다. 한글에 철학이 담겨 있어, 감사합니다.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한글 있어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한국어로 표현한 열 가지 네, 한글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마음에 드셨나요? <웃음> 네 그러면은 영어로도 표현한 열 가지 한국 아 한글에 대한 감사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Live in your mind. Thank you King Sejong who made h u n Min Jung h o n Thank you for your mobile phone function. Thank you for sharing people's heart in Korean. Thank you for the superiority of hunger. Thank you for the excellent science of hunger. Thank you for hunger day. Thank you for writing Korean correctly. Thank you for writing down the phonetic. Thank you for reading Korean book. 네, 어떠셨나요? 영어로 표현한 10가지 한글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자신 있어하는 일본어로 표현한 10가지 네, 훈민정 한글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험지 험지 척 험지 험지 척 험지 험지 척 입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은 네, 영어로 표현한 거 영, 영어가 아니죠 네. 일본어로 표현한 10가지 감사 표현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 국민声音を作ってくれた 세종大王様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語を使うことができる携帯電話の機能に感謝します。韓国語で人の心を伝え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語を優越を感じ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語の優れた賞に感謝します。韓国語の日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語を正しく書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語哲学が込められて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중태칠것이 되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국어 공あ가て本を読むことができて感謝します どうでしょうか? 한국어 すごいでしょ <웃음> 잠깐 일본어로 짧게얘기 했는데 한국어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네. 음,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어, 한국어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 감사 표현을 했는데 어, 과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는 점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철학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대단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기 한글이 유일하게 한글날도 있고 한글을 만드신 분도 있는 점이 전 세계에서 되게 뛰어난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자 키보드로도 쉽게 한글을 칠수 있다는 게 정말 훈민정음 만들어진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립니다 리 음,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부자 염화 미소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재밌는 주제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은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까지 모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주제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일 또 다시 만나요 네